안녕하세요. 채리쌤이에요. 오늘 배워볼 한국어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. 술마시 더떠냐 달아요.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. 술 맘이어또야 어 술맛이 어떠냐 술맛이 어떠냐 술맛이 어떠냐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. 오네하루강 일, 삼, 저, 이, 어, 다. 는거야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<웃음> 술 마주 어떠냐?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. 당신의 인상적인 하루는 언제였나요?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열린 한국어 도시 할인쿠폰을 드립니다. 조이너스 코리아는 미얀마 새손가락 운동을 응원합니다.